수 아니 소인수들만으로 네. 음, 곱해서 네. 이렇 뭐지 나오는 과정을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. 아 그러면은 그렇군요. 오 그러니까 소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. 나타내는 거. 네. 아 소인수의 곱으로 곱. 로 나타내는 거. 어. 어 그러면 선생님. 네. 예시를 조금 너무 네. 어려워요. 마, 그 만약에 <웃음> 24를 나타낸다고 하면, 네. 24는 네. 2곱하기 네. 2곱하기 네. 2곱하기 3으로 네. 나타내는 거. 아. 그럼 24는 2곱하기 2곱하기 2곱하기 3으로. 네. 오, 아 요게 뭐라고요? 이렇게 하는 게? 이렇게 하는 게 소인수 분해. 아 이런 게 소인수 분해예요. 아 그렇군요. 네. 음 그리고 네. 그 2곱하기 2곱하기 2곱하기 3을 너무 말하는 게 어려워서.